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론 제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화증권론 제4강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제, 제1장 운송증권 총론은 크게 해상운송기회론과 무역거래조건과 무역결제제도 또 운송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어, 제4강에서는 무역거래 조건과 무역결제제도 중에서 오늘은 무역거래 대금결제제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역거래 조건과 무역결제제도가 크게 무역거래 조건과 무역거래 대금결제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 할 것은 대금결제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무역거래 대금결제제도에 대해서 그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국자 간의 거래이은 국제 거래이건 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금 결제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어, 무역 거래의 경우에는 외국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결국 이제 격지자 간의 거래, 거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금 결제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어, 무역 거래에서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와 같이 매매 대금 지급과 물건의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게 되면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입장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나타난 대금 결제 방식이 화환음에 의한 대금 결제 방식입니다. 이 환음이라는 것은 환음의 상품을 상징하는 선화증권, 보험서류, 상업성장및 기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첨부된 환음을 얘기합니다. 이 환음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음을 발행했는 사람이 음지업인에게 어, 음을 발행해가지고 A란 사람, a 는 사람이 음을 발행해서 B에게 주면은 B는 C라는 음지업인을 상대로 어, 음금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삼자간의 관계에서 원금을 지급하게 되있는 환음을 이용해 예를 들어서 어, 물건을 사고 팔때 어, 물건을 그, 그 매수, 매도하는 사람이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은행에서 대금 결제를 받고 그 은행은 이 어음을 가지고 어, 매수인에게서 대금을 회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때 매매 대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수 없기 때문에 매매 대상인 화물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금 결제를, 음할인 음 형태로 대금 결제를 받는 것이 화은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화은음은 매도인이 발행인 매수인의 지급인 외국한 은행이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음이며 운송 도중 화물을 증권화한 선화증권이 화은음의 담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왜선하증권이 담보물이 될수 있느냐 하면, 어, 선하증권은 매도에 있는 물건을 운송 도중에, 어, 선하증권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증권을 수화인이, 수화인이, 수화인이 운송인에게 가져가면 화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물건 대금, 즉, 화물의 대금에 대해서, 대금으로서, 어, 화물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어, 대금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이, 이 물건을, 어, 다시, 그, 현무라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선화증권을 매각을 해서 어 대금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화증권은 운송물 인도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해서 어 매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호음에 의한 대금결제 또 이것을 조금 더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신용장을 통한 거래인데요. 신용장도 마찬가지로 화호음을 발행을 해서 대금 결제를 하지만 어 원금을 지급하는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은행이 대금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화원음에 의한 대금 결제가 조금 더어발전된는 그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화증권의 진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슬 도시카에서 보면은 어,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결국 매매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의 동시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매도인은 대금 결제를 빨리 받고 싶고 하고 매수인은 주문과 동시에 대금 결제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어, 불량품이 도달한다든지 아니면 은 어, 어, 인도가 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요구가 있는 것이죠. 이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화언음에 의한 대금 결제나 신용장을 이용한 대금 결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화의음에 의한 결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결제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화의음에 의한 결제 방식인데요. 화언음과 선화증권 등의 우송증권, 또 보험증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결제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할수 있겠습니다. 결제 절차는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매수인이 물건을 주문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주문받은 물건을 우송인에게 인도하고, 운송인은선하증권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매도인은 선하증권을 수령하는 게 적합보험에 가입하고, 환호음을 작성하여 매입원인으로 가지고 갑니다.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신용도를 조사하는 게선하증권및 보험증권과 함께 환호음을 매입하는 데. 어, 절차를 취하게 되고요. 이 시점에 매도인에게 대금이 입금이 됩니다. 매입 대금은 양육지 거래은행에 이의음과 서류를 보내서 대금의 추심을 의뢰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그선라증권과 보험증권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대금은 물건 수입주의 징수은행으로부터 매입은행으로 보내지게 되고 매수인은 선화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물건을 인도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알수 있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은 물건의 매매계약 관계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될 것이고요 이 똑같은 사람이 운송계약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매도인은 송화인이 되는 것이고 매수인은 수화인이 됩니다. 또 환음의 발행과 은금의 지급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매도인은 환음의 발행인이 될 것이고 매수인은 환음의 지금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절차별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로부터 10까지가 화음에 의한 결제의 경우, 서류와 대금은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 앞에 이제 1번부터 쭉 가면서 10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이것이 어, 화음에 의한 결제에서 서류와 대금은 기본적인 흐름인데, 이 방식에 의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매수인은 유가증권인 선화증권을 보유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그 선화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환호금의 매입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은행은 선화증권의 담보기능을 이용하여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은행과 매도인의 계약조항을 발동하여 매도인은 대금과 상환으로 한음과 선화증권 등을 반환받아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직접 청구하거나 다른 곳에서 다시 매수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어, 이제 먼저 설명드린 대로 선지급을 하게 되면은 혹시 물건 못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일단 그 매도하기로 했던 물건을 운송인에게 운송 의뢰를 하고 운송인은 이것을 수화인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운송을 의뢰하게 되면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나서 운송인은 매도인에게 선라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운송 계약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은 소화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소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화증권을 발행하면 선화증권을 매수인이 가지고 가서 운송인으로부터 물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찾을 수 없다. 그럼 물건을, 물건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담보로 해서 환음을, 환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환음은 매도인이 발행하고, 이 사람 매수인에게 가서 돈을 받아라, 지급 받아라 하는 조건으로 화원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혹시 돈난주면 어쩌느냐? 그럼 이 사나증권을 가지고 이 물건을 찾거나 아니면 매각할수 있다. 이런 담보 조건으로 선나증권을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러면 매입은행에서 매입은행은 통상 매도인의 거래원이겠죠. 화원음을 여기다 매입을 시키고 대금 결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에 이것은 음할인의 절하인데요 하고 다시 매입은행은 이 징수은행에다가 환음을 똑같은 방식으로 매입을 시키고 징수은행에서 대금을 매입은행에다 지급을 합니다. 그럼 징수은행은 매수인으로 부터 대금 결제를 받는데 보통의 경우는 현금 결제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징수인, 징수은행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당좌 대월 계약에 의해서 어, 그 사람의 그 현금을 은행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 당좌대월 계약으로 인해서 어,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징수은행에서 매수인 명의로 대금 결제를 미입원행으로 해주고 징수은행이선화증권을 매수인에게 주면서 대금을 위해서 어, 차감을 시키거나 어,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를 하고 나면은 매수인은 어, 최종적으로 선화증권을 가지고 운송인에게서 운송물 어, 즉 자기가 어, 매입했는 어, 상품에 대해서 어,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게 화환음에 의한 결제 절차인데 이것이 어, 좀더 발전한 것이 신용장에 의한 결제라고 있습니다 어, 신용장에 의한 결제라는 것은 음, 화환음 결제 일종인데 매수인이 개설한 어, 상업신용장에 의하여 매매 대금 지급에 대한 신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 추가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 은행에 대해서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대로라면 환원과 선화증권을 매입할 것을 약속하고 그 보증으로서 자신의 예금 등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은행은 선화증권의 담보적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무역거래에서 대금 결제의 담보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여기서 어 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요.신용장이라는 것은 외국은행에서 대금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이 발행, 발행 의뢰인을 대신하여 일정한 금액 기간 및 조건 하에 수익자에게 화한 의무를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발행은행이 지급 또는, 어, 음을 인수하는 것을 보증하는 서면입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지위에 있게 되는데요. 신용장 개설과 관련해서 보면, 어, 매매 대금을 결제해야 될 사람이 신용장 발행 의뢰를 하겠죠. 그러니까, 내수인이면서 동시에 문송계약에서 수환인 인 사람이 발행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원음과 관련해서 보면, 음금, 은금, 음금을 지급해야 될사람이있죠그 다음에, 이, 이러한, 어, 신용장에 의해서 은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어, 매도인이 되겠죠. 송하인, 송하인, 그죠. 운송계약에서는 송하인이고,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인데, 이 사람이 결국 신용장을 수익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물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그 발행 은행인의 거래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을 해서 어, 매매 대금을 우리가 꼭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수입업자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든가 이런 일단 그 이것은 은행에서 보증을 한 것이어서 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뭐한 6위에서 어, 12사이의 그 거대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않고 당연히 무역거래에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 저희가 수출입구 지향한 19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매년 연말 12월 되면 은 뉴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어, 금년 연말 신용장 내도액이 얼마기 때문에 내년에 수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아니면 수출 전망이 어둡다 이런 식의 뉴스가 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용장은 우리 둘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래를, 거래가 를거래 성사되면 우리 은행에서 대금 결제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용장이기 때문에 어,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내고가 어, 있는 상태에서 내고 도중에 신용장이 보통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신용장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책임지겠다고 하는 액수를 보면 은 대개 이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성사 단계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됐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추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뉴수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용장은 뭐, 매, 수출 계약에서는 매우 중요한 대응 결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이고, 이 신용장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결국 과한음과 과한음의 담보인 선화증권 이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선화정권이 실제로 운송 계약에서 운송을 수령하고 운송을 인도하겠다는 이 단순한 그 기능을, 기능을 뛰어넘어서 매매 대금 결제에 있어서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화정권은 1600년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꾸준히 발달해오면서 국제무역이나 거래에 있어서 어떤 핵심이 되는 서류로서 역할을 하기니다 자 신용장 결제 절차를 도식화해 보면은 이 그림이 약간 있는 과어음결제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 중간에 이 양은행이 매입은행과 어, 진수, 음, 그 개설은행 사이에서 은행이 하나 개입되어 있고 이 은행에서 신용장을 여기다 개설해 줍니다. 그러면 어, 이 매도인의 경우는 에 신용장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되는 것이고요 매도, 매수인은 신용장을 개설해 주세요 하고 의뢰를 그러면은 결국은, 매수은행이나매수은행등등이 갔다 오는데요. 매도인의 거래하행그 다음에, 매수인의 거래하행이 LC 계설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어느 정도 성사될 것같면 대금 결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 요 은행에서 지급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LC입니다. 신용장인데, 매수인이 LC개설은행에다가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게 됩니다. 의뢰하게 되면은 여기서 개설을 하게 되면은 어 통지은행에다가 개설 통지은행에다가 통지 개설 사실을 알려주고 어 개설 통지를 통지은행에서 외도인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요 신용장 가져가면 대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외도인이 거래은행이 확인해 주고요. 그럼 아까와 똑같은 절차로 어 물건을 운송하고 선하증권 발급받아서 어, 신용장에 따른 화환어음과선화증권을 가지고 매수은행에 가서 매입을 시키고 다시 LC개설은행에서 회수를 하고 LC개설은행은 다시 매수인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여기서 회수를 한 이후에 선화증권을 양도하게 를 됩니다. 그러면은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을 가져가서 상품을 인도받는 이런 절차로 거래를 하게 된니다 어, 결국은 화환어음 결제의 에 좀더 발전된, 발달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보증도에 의한 운송으로 인도와 매매된는 결정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 상당히 편법으로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 뭐, 정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어, 해상운송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뭐, 보증도를 완전히 금지하기가 어려운 여러가지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대금 결제 및 운송물 인도와 관련해서 흔히 발생되는 문제이긴 한데 운송물 인도 시에 어, 보증장 즉 레트 오브 개런티에 의해서 인도를 한 운송물에 대해서 선적지침을 매도인이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운송물을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때 보증장으로 운송물을 인수한 매수인이 도산하여 화환의무의 매입에 응하지 않나 했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매도인에게 되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운송물은 이미 인도되어 버렸기 때문에 운송인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이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선화증권은 어, 권한증권이기 때문에 선화증권과 상관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해 주면 안됩니다. 운송인은 반드시 선화증권을 회수하고 운송물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지금 배가 운항하는 속도가 옛날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서류가 도착하는 것 보다가 배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일본의 오사카까지 간다면 어 오늘 저녁에 출발하면 내일 오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라는 것은 우선을 해가지고 바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매매 대금 결제 문제가 아까 그림에서 이런 이제 결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할 때는 뭐그 예를 들어서 EDI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어,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면 클릭만 하면 바로바로 몇초 안에 이렇게 거래가 될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 수백억까지 매매 대금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용장 조건에 대한 심사라든지 대금 결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결국은 이 양은행에서도 어, 상당한 시간을 두고 그것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시간이 소요되다 보면은,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여기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선박은 이미 도착해서 화물 을 인도를 할수 있는데,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화물을 먼저 운송, 화주, 수화인 입장에 찾아가고 싶습니다. 왜냐? 수아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역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물건을 찾아가지고, 어, 매도를 해서 다시 자공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운송인 입장에서는 서류가 올 때까지 자기들이 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위험 부담도 계속 하게 되고, 어, 보관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이들을 이제 이해 관계를 그 충족시켜주는 것이, 선화증권의회수를 일단 유보시켜 놓고, 어, 만약에 선나중권을 다른 사람이 가져오면, 운송인 어, 입장에서는 다시 화물을 내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어, 부상 청구를 하면은 이 보증장을 발행했는 어, 수하인 측에서 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것이 보증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하인으로부터 이런 보증장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순수하게 법적 개념에서 봤을 때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지금 예시를 했는 것과 같이 어 매수인이 도산을 해버렸다든지 아니면 매수인이 도산하기 전에 물건을 인도받고 나서 매각조치하고 어 부도를 내버린다든지 하면 은 현실적으로 이버전자의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는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은 현실적으로 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보증장은 매수인 거래 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매수인이, 뭐 예를 들어서 도산하더라도, 어 보증장을 발행해 있는 은행으로부터, 어 대금 결제를, 어 받을 수 있다. 대금 결제가 아니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부상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이제, 은행 연대보증이 된 보증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보증장을 받고 온송물을 인도해 주는 것을 보증도라고 합니다. 어, 보증도의 경우에는 매수인 단독 보증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구상기회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을그 다음, 매도인이 선적경 물건의 품질을 신용할 수 없어서, 화원음의 매수 전에 물건의 품질을 체크하기 위해서 선하증권이 도착되지 않았음으로 보증장에 의해서 인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된 바로 그 물건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어무니 매입을 거부하거나 가격의 인하를 주장하여 매매 당사자 상반간의 문제로 발전할 경우 선하증권의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다시 되돌려 줄 수는 있으나 물건이 냉동운송물이 특수운송물인 경우 그에 대한 대처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소송비용 등의 지배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운송인이 보증장에 의해 인도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송하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보증부 결제의 경우도 결국 그 그림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로 가야 되는데 선화증권이 도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원행으로부터 보증장을 받아 가지고 운송인에게 보증장을 주고 운송물을 인도받는 겁니다. 받고나서 뭐 정상적으로 그 이후에 선화증권에 도착해서 선화증권을 운송인에게 회수해주면 문제없이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지만 은 어, 이게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대금 결제를 안한다 아니면 어, 최악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어, 중간에 어, 사기를 쳐서 이 운송물을 찾아 가지고 운송물을 매각시키고 난 뒤에 어,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부도를 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운송인으로서는 어, 제3자가 다시 선라증권을 들고서 화물을 내놓으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하지 않거나 아니면 매수인 이선라진권을제3자에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인데요. 매각하게 되면 이선라증권을정당하 소지한 사람으로서 어, 운송인에게 어, 매, 어,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이, 이미 물건을 인도해버렸기 때문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운송인이 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징수원행으로부터어 보증 그러니까 보증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연대보증성보증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 정리 한번 다시 하시죠. 어, 보증장의 경우에는 어, letter of guarantee라고 하는데 계약 불이행 또는 어떤 하자 때문에 상대방에게 끼치는 소유인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보증장을 얘기합니다. 무역실무에서 LG를 제출하는 경우로는 파울 선화증권을그린선화증권으로 어, 교체 발행받기 위해서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경우보다는 아, 경우가 있는 경우가 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 선적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때 수입, 수출업자가 화한업의 취결을 받기가 유매입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이것을 LG 내용이라고 합니다. 세번째는 수입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수입항에 도착하였는데 선적소리가 어, 도착하지 않을 때 수입업자가 사라진품과 상환함이 없이 화물의 인도를 받기 위한 은행이 연대보증한 LG를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경우 이를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여기 세번째에서 말하는 어,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에 해당되는 것을 어, 보증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보증장에 의한 인도 이것을 이제 그 보증도라고 하는데요. 운송물이 수입항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은 김에 수화인이 은행이 연대보증한 연서의 보증장을 선박에서 제출하여 화물 인도지지서를 받고 이와 상한으로 화물을 인수한 것입니다. 어, Taking Delivery a g a i n s t LG 또는 Receiving Cow on d e r LG라고도 합니다. 어, 다음은 무역결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무역결제 서류는 물건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서인 상업송장과 환호, 물건인도 증거증권인 운송증권 및 보험증권 등 무역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서류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어, 신용장에 의한 무역대금 결제에 있어서는 물건 거래가 아닌 서류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역 거래는 물건이 아닌 서류라는 상징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어, 신용장 방식과 주신 방식인 음지급 서류 조건 dp 음인수 서류 인도 조건 ba 거래 등인데요 어, 무역 서류에 매도인이 발행한 화음 이기이 추가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무역 결제 서류 종류는 보면 기본 서류로서 상업성장과 어, 운송 서류 보험 서류 등이 있는데요 운송 서류에는 해상운송 항공운송 서류 육상운송 서류 내수운송 로 서류 복합운송 서류 뭐 기타가 있습니다. 해상 운송은 설아증권과 해상화물 운송장. 항공 운송에서는 항공화물 운송장과 항공화물 수탁서. 철도, 육상 운송에서는 철도화물 수탁서과 도로화물 수탁서. 그 다음, 내수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발전하지, 발달하지 않았는데, 어, 내수, 이제 강의라든지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내수 운송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 다음, 복합 운송 서류로는 복합 운송증권, 어, 운송주선인 협회 국제연맹 복합 운송증 피아타 운송증권 인데요 또 기타 택배수령증과 우편수령증이 있습니다 보험서류보는 해상보험증권, 보험증명서, 통지서 등이 해당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미 서류로는 이제 그 기본서류를 어, 보충하는 이런 서류인데 이각 국가마다 수출이 에있어 통과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장부속서류, 공용증명서류 품질 증명서류, 기타 부속서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장 부속서류는 포장명세서, 중량농적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아, 중, 농적 증명서가 있고요. 공용 증명서류는, 이게 입증을 해주는 서류인데, 원산지 증명서, 일반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영사 송장, 세관 송장이 있습니다. 일단, 품질 증명과 관련해서는 검사 증명서, 위생 증명서, 검역 증명서 등이 있고, 기타 차변표, 대변표 등이 기타구석 서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다시 용어 정리를 해볼까요? 상업 송장은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 품명, 수량, 단가, 총액, 선적함, 양육함, 출항일, 도착 예정일 등을 기재한 서류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대금 청구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머셜 아, 인보이스를 줄여서 인보이스라고도 하는데 상업 송장은 매매대금 청구서 의 기능 외에도 매매 계약상 매도인의 의무의 행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에 속합니다. 상업송장은매도인 측의 입장에서는 무역대금 결제의 주요 서류일 뿐 아니라 과세증빙자료 통관절차상 세관에 제공하는 서류인으로 매수인 측에서도 수입통관절차의 필수적인 서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음 엄지급서류 인도조건이라는 것은 어, DP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을 무신용장 거래 방식 중의 하나로서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물건을 선적하고 부비된 서류에 일람출급반응을 발행 반응 첨부하여 자기거래은행을 통하여 매수인거래은행이 수입국의 은행앞으로 그 어음 대금을주심의뢰하면주심의뢰를 받은 수입국 측 은행은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그 어음금액의 일람지급을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주심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수출업자가 와 수입업자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한일람불 환호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 환호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심을 의뢰합니다. 수입지에서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모음 대금을 지급받은 운송서류를 인도하고 대금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송금하여 수출업자가 대금을 받는 거래방식입니다 DP조건은 DA조건에 비해서 수출업자가 대금결수면에서 유리하고 수입업자는 대금을 지급받지 않으려면 운송서류를 인도받지 못하여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 DA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P거래와 대금을 추심하는 경로는 같지만 매도인이 일람후기 또는 확정일출급환호를을 발행하고 매수인 거래행인 수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 제시된 어음을 일람지급함이 없이 인수만 함으로써 서류를 인도받은 후 만기일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어, 인수도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추심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기부환음을 발행하여 수출업자의 거래연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입업자의 거래연행으로그환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연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는 겁니다. 수입계에서주심의뢰를 받은 은행은 환호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업자가 그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면 운송서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해 준후그 환호음의 지급만기일에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며 수출업자가 대금을 받게 되는 거래 방식입니다. 수입업자는 당의 수입물건을 인도받아 판매함이 동대금으로 음지급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지만 반대로 수출업자는 대금 회수면에서 불안이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심결제 방식 또는 선수출 계약서에 의한 거래라고 불리는 DP 거래와 DA 거래는 매도인에게는 매매 대금 결제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결제상의 위험이 따르는 거래이지만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자기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에 매우 편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포장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장 속에 들어있는 물건의 목록을 기술한 상업 송장의 보조서입니다. 그 기재 내용은 선적 물건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하인, 포장 개수 등의 가능성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한 서류인데 상업 송장과 다른 점은 포장 단위별 목록을 요구하지 않고 요구품목 전체에 대한 수량과 가격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이 과일입니다. 무역실무상으로는 신용장 관련 기타 서류 중 상업성장 운송서류와 함께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인데 통관심위 사고 발생 시 운송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포장명세서의 총중량과 용적은 설화정권의 기재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용적, 중량용적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이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기재한 세부 명세서인데 보통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승인기관에서 발행하며 운임을 산정할 때나 화주가 실제 중량을 확인할 때 이것이 증빙자료가 됩니다. 선박회사 측은 총중량과 용적을 자료로 하여 사라진 권을 발행하게 되고요. 특히 중량과 용적은 운송물에 대한 해상운임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작성야합니다 어, 다음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입통관 또는 수출대금의 결제 시에 구비서류의 하나로서 당해 물건이 특정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특정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또는 호혜동상협정이 체결된 국가 간의 수입물건에 대한 협정률의 적용을 위한 관세의 감면일 때 뿐이 없죠. 선진국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공유는 없죠. 기타 국가별 수입통계 목적으로 발행 됩니다. 수출지의상공이서 또는 수출국 주제의 수입국 영사가 해당 화물의 원산지 증명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은 컨실러 인보이스인사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덤핑 방지 외화 도피나 관세 포탈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에 확인을 얻도록 한소장을 얘기합니다. 다음 세관 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업자가 수입 통과를 위해 특히 세관용으로 제출한 송장을 말하는데 어, 과세 가격의 결정, 덤핑 방지, 통계 자료 작성 목적 등으로 작성됩니다. 어, 영사 송장과 다른 점은 영사의 설명을 받을 필요가 없고 양식 뒷면에 있는 원산지란에 수출국의 국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관 송장을 요구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 기타 아프리카 제외 국가들입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의 수, 수출에는 영사 송장은 필요 없지만 수입품에 대한 과세 가격의 결정, 덤핑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 양식에 의한 세관 송장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국가에 따라 다소 다른데 영연방국 영, 영, 세관 송장은 컨퍼런스 인보이스 폼이라고 합니다. 영연방국입니다. 그 다음 검사증명서 인스펙션 서티피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출품의 품질 보장재료 등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지정한 검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하여 상품이 원전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입니다. 수출품의 품질 등을 검사하여 완전한 물건을 인도하는 것은 수입자의 이해뿐만 아니라 수출국 측으로서도 국제적 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자와 수출국 정부 상당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검사법에 의해서 수출품의 검사가 행하집있니다 어, 다음 위생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축 또는 가축가공, 식료품, 화장품, 약품 등 수출입과 관련하여 각국이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기준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검역증명서는 질병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이들이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선박, 항공기, 화물, 승무원을 지정장소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검사, 소독하는 것을 검역이라고 합니다. 검역을 필요하고 이상이 없을, 없음을 증명하는 공적증명서를 검역증명서라고 하는데 검역은 각국에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선박이나 항공기는 검역증명서를 받은 후에 야 정식 입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신용장 통일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신용장 통일 규칙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만 어, 이 신용장 통일 규칙을 통상 UCP라고 합니다.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이라고 하는데요. 어, 무역 업무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각 국가마다 다른 제도와 상관수 환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여건의 상이 등으로 결제상의 혼란을 맡기면서 ICC가 제정한 화한신용장에 관한 통일 규칙 및 관행입니다. 이 UCP는 서류에 기초한 무역대금 결제란 측면에서 공헌이 매우 큰 규칙인데, 인커턴즈와 같은 임의, 규칙, 임의 규정이므로 개개의 신용장 거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장 통일 규칙 UCP에 준수한다는 취지에 관한 당의 신용장이 명시해야 합니다. 신용장이 명시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이루게 됩니다. UCP는 1993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 규칙은 2007년에 개정된 UCP 600입니다. UCP가 ICC 비엔나 총인 1933년에 제정이 되었다가 51년, 62년, 74년, 90, 83년, 1993년, 2007년 이렇게 6차례 개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 신용장의 형식, 신용장의 통지, 어, 관련 은행의 책임과 의무, 운송서류, 기타 선적기한, 유효기한, 서류의 제시기한 등총 39개 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CC 어, 600의 경우에는 어, 총칙및 정의에서 적용범위 매매계약과의 관계 특성, 또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서 관계 당사자 취소 권능과 가능 확인 관련 은행의 지정, 또 책임과 의무에서 관계 당사자의 권리의무, 은행의 면책약관, 대금의 상환 방법,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의 일반요건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성장 기타서류, 잡측의 신용장 해석에 관한 제반 어, 근거들로 를근거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자신용장 통일규칙이 나왔는데, UCP Supplement for e l e t r n i Presentation이라고 해서 E-UCP라고 합니다. 인터넷 기술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ICC가 기존의 종이문서와 이에 상응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적 제시를 동시에 규정한 통일규칙체제로 제정된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자적 제시에 관한 UCP 추록이라고 되어 있고, 약칭은 EUCP라고 합니다. EUCP의 구성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적용 범위, UCP와의 관계, 정의, 형식, 제시, 심사, 거절통지, 원본 및 사본, 발행일, 문송, 전자기록을 변조 이 UCP 제시에 관한 의무의 부가적 부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강의에서는 어, 예를 들면 무역거래 대금결제지로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을 찾아보고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 첫째, 내국자 간의 거래나 국제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대금결제다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무역거래에서 매매 대금 지급과 물건의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격치자가 아닙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무역거래의 경우, 외국인의 매도인과, 외국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금 결제가 더욱 문제가 된다. 당연하죠. 매도인의 입장에서 대금 결제를 빠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다 그게 화함 음결제와 신용장 결제라고 했죠. 다음 매수인의 입장에서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게 되면 위험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화환원 거나 신용장 결제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로서 그네 번째 강의 제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